어 미치겠다 오늘 될 때까지 한 해봅시다 난 솔직하게 형 오케이 오케이 나 그냥 이거 3칸은 줘 솔직하게 나 진짜 이거 3칸은 줄수 있잖아 다른 건몰라삼 3칸은 줘난 모르겠고 3칸은 주세요 제발 그치 3칸은 줘야지 와 아니 진작이다 이거를 아 어, 하지 말걸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안한 거였는데 아 그저 정무형이었다 진짜 정무형 이거는 일단은 손해 완전 많이 봤거든요 저 지금 손해를 엄청 봐서 아 이건 진짜 대손인데 보자, 보자, 보자. 어디 보자. 또 어떤 거를 오케이. 아, 진짜 저가 너무 시원하게 터져버려서. 아, 진짜 정무 형 너만 주는데? 진지하게 내 것만 왜 이렇게 안 줘? 오늘 한번 넣가 보십시다. 음. 자, 일단 이 팀으로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. 가보자. 자 이거는 미리 이걸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받쩔수 없고 여기서부터가 제일 메인이라서 가봅시다 이건 뭐야 일단 처음부터 이상한것도 없거든요 요거는 오케이 2강부터 8카짜리 급여 21플러스 어 요거 일단 가지고 버닝상자 바로 까주고요 봄맞이 버닝상자 오케이 바로가고 그 다음에 접속 자 오케이 bb 버닝상자 어, 잘떴는데잘 뜨는데 생각보다 3억부터 7억부터 솔직하게 이게 몇십억 떴기 때문에 아까 는 이게 몇십억 떴었어서 어 요걸로 갑시다 이거 아까 몇십억 떴었어 오케이 음 사실 몇십억 던져 없고요. 그냥 5억인가 아까 7억인가 그렇게 떴고 오케이 BP 상자로 가봅시다. 어 이렇게 해서 다 얻어주고. 자 일단 가봅시다. 아 그리고 그 전에 어, 상자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죠. 어 일단 여기에서 뭐 얻는 거 전혀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BP, BP가 제일 좋아. BP가 어, 버닝보다. 버닝보다 BP가 제일 좋아. 자, 일단 다섯 개. 먼저 까봅시다. 어차피 요건 다 주는 거기 때문에. 가보자 이. 자, 요렇게 뭐 받아주고. 오케이. 자, 일단 BP만. 자, 4억. 현재 4억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. 받아주고. 4억. 자, 가보자! b p 만 현재 오케이 36억 어. b p 만 36억 자그 다음에 솔직히 아까는 제가 한 장씩 가서 제대로 안됐던것 같거든요 그냥 올까기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어 요것도 사실 부금 제대로 해주고 가야되는게 맞기 때문에 부금 제대로 해서 제가 진짜 오늘 좀 가봅시다 자 올까기로 오늘 그냥 정무형의 감을 오늘 믿어봅니다 정무형이 만약에 진짜로 이 아이디는 축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몇백억짜리 였고요 만약에 이 아이디가 그냥 예능이다 하면 어, 오늘 형 오늘 한번 감 볼게요 어제 아이디를 예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형 솔직하게 알죠 어, 보여줄것 같기때문에 아 그렇다고해서 꼭못떠라 그건 아닙니다 어여기에서도잘 떠주면 좋지 그렇기때문에 오늘 한번 가봅시다 어 긴장되는 순간 자 쓰리 투원고 o 가자 달려보자 명성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 했어 분명히 달려보자 가보자 불꽃...어 불꽃도 안뜨네 나가자 로그아웃해 바로 로그 로그아웃 눌러 로그 눌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바로 제 아이디로 들어옵니다 아 오케이 일단 초심이 어, 오늘 스케줄 바뀌어서 너무 고맙고요 음 오늘 저종도면은 그래도 내것보는잘뜬것 같아 어 한 60억 정도면은 어 오케이 아 쪽지 보냈는데 왔다 왔다 왔다 지금 해드릴게요 음 2800억 강화 지금 재물이 두 개나 날아갔거든요 오케이 2800억짜리 강화 오늘 줌엔 I'm here only